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건조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한 생물들 여러가지 생물들을 산으로 찾으러 왔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캐릭터와 함께 왔는데요! 자, 야 나와봐! 야! 내가 왔다! 안녕 얘들아! 나는 말랑말랑 플랫폼의 대표 캐릭터 암흑이라고 해! 어, 오늘 조건조아와 같이 치식까지 하면서 나왔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아! 빨리 가보자! 자, 이 친구는 이제 말랑말랑 플랫폼의 캐릭터 바로 암흑입니다! 암흑개 인사해! 네, 인사해! 안녕하세니까행 아, 네, 오늘 동영하게 된 암호개입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행린들 아... 이게 무슨 야 역시 뭔가 좀 이제 유튜버의 아유... 기질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다녀오걸왜 먹고 그래? 어? 자 그럼 암호개와 함께 바로 채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야 가자 오 여러분 와 비털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야 아무개, 아무개 너 괜찮냐? 으어, 으어, 으어, 으어. 야, 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거 맞아? 야, 군침 안나오잖아 군침 언제 나오냐고, 언제 나오냐고, 아 진짜 힘들어죽겠어 빨리 나오라고. 해. <웃음> 와, 여기 계단 있는데요. 야, 여기 아무개는 못 올라가겠는데? 야 아무개. 왜? 너는 여기 못 올라가지 않냐? 다리 짧아서? 뭐라고? 야, 다시 말해봐. 너 진짜 너 지금 다리 짧다고 무시하는 거야? 좀, 좀 맞아 냐. 아 여러분, 아무개 놀리다가혼나가지고 제가 좀 얻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야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 달려? 달려 달려 달리이고아고아고고이 자 여러분, 공벌레를 먼저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낙엽이 많고 수분이 유지되고 그리고 돌이 많은 곳이 좋습니다. 한번 몇개좀 들어볼까요, 제가? 자이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슥 들어보면 아본거 없네요. 호호호자 그럼 다른 돌을 좀 여러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야번거아 올라와서 이거 좀 들어봐. 야 여기 왜 이렇게 내가 여기 여기 가게 모인다고 빨리 와봐. 야 아무개, 어그 소리도 어때냐? 진짜. 야 내가 들어줄게, 기다려봐. 자 여러분 이 도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암흑이가 좀잘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오씨자 한번 들어볼게요 우와, 오. 우와 뭔가 느낌이 오씨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폭탄 먼지 벌레입니다 이거 엄청 위험해요 이거 만지다가 진짜 화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나무 보셨죠? 저게 바로 이제 염산? 막 그런 거 산성에 가까운 이제 물질인데요 저걸 손에 맞으면 손이 까맣게 이제 화상이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곤충이에요 한번 여기에 이제 공벌레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뭐 어디있지? 잘안 보이는데요 좀? 야목이 너가 한번 좀 찾아볼래? 오케이, hey, 한번 볼게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바로 눈앞에 있구요오 응? 뭐야 발견했어? 야 역시 뭔가 남달라 아 잘했어 야 이거 바로 그럼 잡아볼까? 그래 한번 잡아자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제 공노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아는 건 등각류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노래기 쪽에 가까운 배각류입니다 여기 한 마리 그리고 이쪽에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야 이제 이거 찾았까이직집가 거지? 빨리 가자 빨리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암무개하고 함께 배각류 바로 공노래기를 잡아봤는데요 와 암호개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솔직히 잡을 줄 몰랐는데 잡으니까 재밌었어요 오호 그렇군요 암무개예요 어쨌든 암무개는 이제 힘들다고 해서 집에 갈 거고요 네, 그렇죠? 집에 갈 거죠? 는거죠아네그래 알겠습니다 야 집가라 아 잘가 네 그래, 수고해 자 그럼 아무개는 이제 집에 왔고 그럼 제가 배각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잡은 배강류는총 두가지인데요 바로 이렇게 하얀색 줄이 있는 개체와 머리 쪽에 이제 노란색 무늬가 있는 개체들을 잡았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배강류 중에서도 공노래기라고 하는 개체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진짜 공벌레인 줄 알았어요 공벌레는 이제 등강류인데이 친구는 이제 노래기 쪽인 배강류입니다 이제 배강류의 특징은 몸의마디 수가 진짜 많고 다리수가 이제 엄청나게 세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공벌레와 직접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직접 비교를 해드리면서 차이점을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몸을 말게 되면 완벽히 말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딱 몸을 말았는데 완벽히 제 동그라미죠 진짜 완전 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노래기를 보게 되면요 완전히 말리는 공벌레와 달리 한쪽이 좀 이렇게 눌려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바로 공노래기들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노래기 배각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와 여러분 진짜 이 친구들 귀엽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생각보다 징그럽진 않고 진짜 저희에게 유익한 생물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이제 쓰레기, 뼈라든지 그런 걸 이제 분해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